안녕하세요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에 찜하는 부분과 그리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왼쪽에 고객 혜택 관리에 있는 고객 혜택 등록 이라는 메뉴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시면 혜택의 이름을 쓰는 칸이 나오는데요 혜택 이름에다가는 사용하실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택의 이름과 뒤쪽에는 여러분들이 얼마의 금액을 줄 건지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찜을 해줬을 때 500원을 주겠다라는 걸로 해서 스토어 찜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택의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고 노출 예시를 잠깐 보시게 되면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쿠폰 발행하겠다. 상세페이지 상단에 이런 쿠폰 모양이 나오고요. 해당하는 스토어에 찜을 해주면 은 쿠폰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팝업으로 뜨니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쿠폰 종류가 3개의 종류가 나오죠 상품 단위별로 해주시게 되면 상품마다 이 금액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500원을 할인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단일 상품이 3만원 이상 넘었을 때에만 쿠폰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쇼핑몰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 3만원이 넘어가면 스토어 단위로 해가지고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주면 쇼핑몰에서 고객이 이것저것 자,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3만원을 넘겨주겠죠. 저는 스토어 장바구니 할인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배송비 할인이라는 거는 꿈 배송비에서 할인을 해주는 배송비를 할인해주는 쿠폰으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 쿠폰으로 발급을 해주게 되면 다운로드 쿠폰으로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할인을 설정할 때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500원이라고 적어주죠 우리가 아무래도 판매를 하다 보면 500원도 안 남는 상품이 간혹 있어요 최소 주문 금액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만원 이상 사면 일반적으로 500원 이상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 주문 금액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혜택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쿠폰이 노출이 되겠고요. 해당하는 쿠폰 다운받고 나서 유효기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보통은 발급일로부터 14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주게 되고요. 어떻게 나올지 노출의 예시를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스토어 전체 상품에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떠한 찜의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하게 해주고요.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쿠폰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을 해주세요. 저장을 눌러주시고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번더 등록을 해줄 건데요. 혜택 등록 버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번에 주는 혜택은 내 스토어의 소식을 받는다. 소식 500원 이렇게 적어 줄 건데요 소식 알림 이라는 거는 내 톡톡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 보내기로 해주게 되면 스토어 혜택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데 소식 알림에 동의했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톡톡 그 인바운드 마케팅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곧음 4월이니까 4월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 신혼부부에게 뭐 할인해주는 쿠폰을 발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메시지 같은 걸 보내실 때에는 소식 알림 메시지로 해서 여러분들 쿠폰을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늘리는 쿠폰으로 먼저 해줄 거고요 소식 알림 고객 늘리기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쿠폰으로 발행을 해주는 걸로 만들어주고요 이번에는 상품 중복 할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설정할 때 아까 전에 위쪽에 적어줬던 대로 500원이라고 적어주고 3만원 이상 사용했을 때 500원 할인해주는 걸로 만들어주면 3만원이 넘는 상품으로 구매했을 때만 500원을 할인해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오늘부터 선택을 해 주고요 발급일 기준으로 얘도 14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 제가 상품 중복 할인 쿠폰으로 발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특정 카테고리에만 할인을 해줄 수도 있고 전체 상품에도 해줄 수도 있고 상품을 선택해서 할인을 해줄수 있습니다 어,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식을 받는 고객들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때 특별하게 신상품 올라왔을 때 상품 선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니까 해당하는 카테고리별로만 할인을 해준다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늘리기를 어, 선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토어 전체의 상품에다가 할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이 외에도 혜택 등록에는 다양한 혜택 등록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재구매 고객이라는 거는 꼭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최근 내 쇼핑몰에서 구매했는 고객에게 다시 한번 어,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회전율이 있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에 해당하는 상품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 쇼핑의 메인에 여러분들 상품이 그 상품 검색어로 검색했는 고객에게 추천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명함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명함을 재주문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하고 있다. 재구매 쿠폰을 발행을 하고 있다면 최근에 제 명함을 구매했는 고객이 명함을 다시 검색했을 때 네이버 쇼핑 검색창에서 하단 부분에 여러분들의 상품이 상단에 노출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재구매 고객 쿠폰입니다 그래서 요 쿠폰은 여러분 스토어가 조금 활성화가 되시면 꼭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구매 고객은 상품을 보면서 고객들이 이 스토어에서 처음 구매하는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쿠폰이 보여지기 때문에 요런 쿠폰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으로 혜택 종류는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팅을 줘서 내 쇼핑몰에서 최근 구매했는 고객에게 특별하게 쿠폰을 발행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쿠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품에 맞는 쿠폰을 발급하셔가지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스토어찜 그리고 쿠폰 발행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지금 발행 있는 쿠폰이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해당하는 찜과 그리고 소식 받기가 안된 분들에게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하신 분들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화면에서 로그아웃 하셔가지고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품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해당하는 상품에서 쿠폰 받기라는 버튼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상품 페이지에도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물어보시는 분 중에서 이 색상은 어떻게 바꾸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 색상은 여러분들의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마트 스토어 PC로 들어오시면 배경 관리가 있죠 이 배경 관리의 색상이 바뀌면 쿠폰의 색상도 바뀝니다 적절한 색깔로 바뀌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